¿Cómo están mis chicas y chicos? Bienvenidos nuevamente a mi canal Yo soy Hanna, tu coreana favorita ¿Y cómo están? ¿Cómo están? ¿Cómo se sienten hoy? Yo súper súper bien emocionada ¿Por qué? ¿Cómo no? ¿Cómo no? Porque vean que estoy con unos chicos Súper guapos y especiales Siempre digo súper, pero de verdad Es súper especial Estoy con Nainai ¡Uh! Na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각자 혹시 자기 소개 한번 이제 단체로 그리고 개인 아. 소개 한번씩. 에 v e r y o u are. o l a we are n n e i n a 나인에서랩 맡고 있는 위니입니다. Te quiero. 오, oh, Te quiero. Te quiero. Hola.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나인에서 보컬 맡고 있는 민준입니다. h o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나이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서원이고 매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yeah. 홀라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나이 주영입니다 홀라 안녕하세요 나이나이 태원입니다팀 내에서 퍼포먼스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랩과 비주얼을 맡고 싶은 지우입니다 홀라 아, <웃음> 안녕하세요 나이나이 베리입니다 나이나이 채원입니다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라 안녕하세요. 나이나이 나이 반입니다. 올라 저는 나이나이 기든입니다. 나이 하얀 피부가 매력적인 하피미입니다. <웃음> Bienvenidos a esos chicos tan guapos y especiales que nos va a acompañar el día de hoy. Es es un día muy muy especial porque es la primera entrevista con idols. 오늘 이 영상을 남미나 이제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에서 되게 많이 볼 텐데 남미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딱 떠오르는 단어나 약간 딱 열정, 열정, 바스연, 어, 춤잘출것 같고 네, 네. 또 음. 음식이 엄청 맛있는 마시, 어, 게 많아요. 혹시 많아 드셔보신 거. 적 있으세요? 아, 많이 보긴 했는데 아. 막 진짜 찐 맛집을 아세요? 아, 아, 타코 거. 막 이런 아, 거, 거. 네, 네, 네. 타코, 같은 거. 그죠? 타코 너무 맛있죠. 또막 세비체 뭐꼭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뭐, 스페인어 단어 혹시 아, 아는 단어가 있을까요? 데키로 아 티케로 운 단어를 데키로 사랑해 데키로 <웃음> 제 그럼 좀더 특별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데키로는 아. 좀흔하니까 좋아해 라는 말인데 메구스타스. 스타스 oh, 어, 알죠? 메구스타스도 어, <웃음> <me gustas 웃음> 맞죠? 아이조아죠. 맞아이제 메구스타스 하면 조금 구스타스 <웃음> 메구스타스. 음. <나 gustas>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듣기로 멤버분들 중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데뷔 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프로듀스 X101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어 이제 거기서 정말 이 꿈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열정을 제가 스스로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요즘에 또 멤버들이 놀리는 게 있어요. <웃음> 무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담아서 개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열심히 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 네. 밈이 돼가지고. 아 정말 어, 어떤 건지 한번 짧게. <웃음> 맞, <웃음> 네. 네. 네. 4, 5, 6, 7, 8. 멤버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함께 합숙 생활을 할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입맛이 다 달라요. 아, 어. 그래서 밥 먹을 때가 가장 그 메뉴 취합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고 빨래 겹치는 타이밍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게 많지만 그래도 다 같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c u n g u p o e a 뭐가 있지잘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은 귀엽지 않아. 우없잖아 우리 아없잖아 없잖아. 없잖아. 뭐가 있지없아아 우리 지아리아 우리 아 우리 집은 귀엽 않아. 우리 집 요즘 레게톤이라는 장르라고 들어서 남미 음악 장르인데 굉장히 신나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배드버니 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외국에 갔을 때 되게 시끄럽고 이게, 이게 무슨 장르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저도 이제 중독돼가지고 추천드려요 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돌로 산다는 건 어떤가요? 좀 저희의 일상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무대를 할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케줄을 하고 또 이제 개인 연습이나 단체 연습을 또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잠을 조금 못 자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뭐 아이돌이면 연애가 금지 이런 루머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예 금지인가요? 사실 모든 아이돌분들이 연애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그 아이돌분들의 팬분들과 연애를 아주 뜨겁게 아 저이돌 아아 지금 아이고. 멤버 전원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돌분들과 정말 뜨겁게 저는... 연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만 봐도 정말 네, <웃음> 설레는 게 느껴지는. <웃음> 프로페셔널한 <웃음> 대답 네. 오늘의 답은 아주 프로페셔널입니다. 봐주시는 분들 중에 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조언이나 뭐한 마디 해준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오디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떨어진 경험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아 자신감 있게 하자. 자신감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chega> 아, 너무 좋네요. saben, no h a 이 인텐덴. porque si no lo i n t 신곡이나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있다면 어떤 퍼포먼스를 좀 짧게만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퍼포먼스 리더가. 어, 괜찮지 안 알겠습니다. 아까 자신 있게 퍼포먼스 리더라고. 아 o n all m 예상 첫투성이 원첫두성이 와우. 괜히 퍼포먼스 담당이 아니죠 <웃음> 에너지가 막 굉장히 <웃음> 넘치네요 아무래도 오늘 영상을 좀 스페인어 사용국가들에서 많이 볼 거다 보니까 우리 스페인어로 이제 분들께 한번 인사 한마디 아는 단어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없으면 제가 좀억갈난몇을를 알려 드릴까요? 알려 주세요. 오, 아시네. 여기 아시네. 와. 울라 치코스 티카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울라 치코스 티카스. 아까 처음에 배운 거. 좋아해. 메구스타. 메구스타. 이번 2집 앨범으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트트아 아, 데키에 dice q e l o u m e c a n a c c i ó n bueno entonces ya terminamos con esta entrevista super rapidita pero interesante y ahora vamos a hacer algo muy muy divertido les voy a poner unas canciones latinas que me encantan a ver c ó m o lo bailarían ellos, ellos no saben nada no saben q u é c a n c i ó n e s c ó m o se baila, no tienen idea pero vamos a ver c ó m o lo bailarían vamos a empezar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를 틀어 드릴 테니까 네, 좀아 자유롭게 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이 배서가? 와이뺏서가네그러 이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응. 워어스 워낙, 워낙 예. 쳐가지고 응. 너의 그냥 마무리를 우리, 보여줘. 그배로 가자. 아그럴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안안안 l e s h a p a r e c i d o chicos en verdad a mí me ha encantado siento que lo han bailado súper súper bien son unos expertos por algo son idols déjenme aquí en los comentarios quiénes les ha parecido que lo han bailado mejor lo han interpretado mejor 여러분, n o bueno c h i 은 o s esto es todo por hoy. Me ha encantado poder e n t r e v i s t a, a 요 오늘, 오늘 짧은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놀람> <너무 재밌어요. 놀람> <놀람> <놀람> <진짜요>? 더 길었으면 <길은> 좋겠어요. <놀람> <놀람> 어, 정말요? 뒤에서 재미없었다고 그런 거 아닌 거 아닌가? 네. 우리 마지막으로 봐 주시고 <놀람> 계시는 시 청자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다 같이 요. g r a c i a 안녕히 <목소리나> 안녕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